dh 어워드 2022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. 짜잔 그래서 각각 요거는 윤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겠어요 아니요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음. 저도 잘 모르는데 네.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 소개되거나 론칭되거나 연구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미네이트 한 것들 중에서 어, 시상한 내용들이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수상 내역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김바로 선생님 보여주고 계신데, 어, 저 결과물들이 2022년 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네. 수상한 것들이고요. 근데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지점이 있다면은, 어, 재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좀 다양성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나?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, 또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은 교육자료에 보면 프로그래밍 히스토리안 수상을 했는데 어, 저건 굉장히 오래된 사례죠 그러니까 저거 좀 이상하더라고요. 저거 나온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? 네,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근데왜 이번에 수상을 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어, 그만큼 DH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고 수상하는 기준 자체가 좀 그렇게 막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준이 없는 것도 작용을 한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노미네이트만 할수 있으면 그 노미네이트된 대상들 중에서 이제 가려뽑는 거기 때문에 좀 널널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.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번 시상된 내용들 보면 전반적으로 어 뭔가 전자지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좀어 특징 이나 어 특수성이라고 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듭니다 음. 나머지 구체적인 리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이것이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뭐 하나 하나씩 구체적인 리뷰를 하면서 어, 얘기를 해보죠. 어. 뭐 시, 기회가 되면 리뷰도 하고 그걸로 논문도 쓰고. 아, 그럼 귀찮으시죠? 네. 논문 써주세요. 아니 무슨 김님 이미 챗 GPT도 아니고 무슨 논문을 <웃음> 왜 써죠? 써주... 인간지도 팀니다 써주세요.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. 저, 저, 올해 논문 말일 거예요. 논문, 저, 이제 웬만하면 안쓸 거예요. 예, 네? 알아두십시오. 예, 네. 근데, 이, 렇게 얘기를 하고서 또 많이 쓰면 안 되는데, 아, 진짜 조금 쓸 거예요. 예, 네. 다른 일에 집중할 겁니다. 저는. 아, 음. <웃음> 이때서, 이상, 그,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. 야.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히스토리안 같은 경우는 김병수 선생님 빅 팬이시잖아요. 아 <웃음> 어, 네, 뭐 근데 저게 아마 올해 수상 그 작년 수상이 된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. 사실은 음.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공로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계속 계속 음.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어 그래서 저런 걸 만들어보는 게 꿈이죠 사실 저렇게 그 온라인 형태로 해가지고 주피터북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컬처 애널리틱스라고 유명한 그 주피터북 아시죠? 그래서 그, 그 그런 형태까지도 해보는 게 사실 꿈이고 시간이 되면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. 네. 네. 그 뭐의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것부터 먼저 리뷰해 주세요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그러면 그것부터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는 뭐 뭐부터 시작해도 크게 상관없어서. 네. 그러면 대충. 오늘의 주간 DH뉴스는 여기서 끝. 똑같이 와요.